어느 날한 창조주 손에 작고 귀여운 펭구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 배은망덕한 친구는 창조주한테 매우 불만이 가득했어요. 얘는 이런 멋진 집이 있는데 왜난 몸뚱아리 하나죠? 창조주님 요사태를 보고 싶지 않으면 빨리 저에게도 멋진 집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들 작품은 롤토 체스판입니다. 먼저 준비한 우드락에 도안을 그릴 겁니다. 도안은 칼 같이 그리지 않으면 나중에 만드는데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절도범 같이 절도 있게 딱딱 맞춰서 그려줍니다. 로드체스판의 칸은 육각형이 정렬된 모양으로 이런 정렬을 잘 생각해서 그려주면 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꼭 이렇게까지 안그려도 될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이후에 흙이 올라가서 저런 타일의 모양이 안 보일 텐데 굳이 저렇게 상세하게 하는 게맞았나라는 생각이 지금 영상 편집하면서 제 뇌리를 스쳐가네요 여튼 이렇게 잘 그려놓은 도안을 칼로 잘라 정리만 해주고 높이가 약간 다른 것은 따로 모양대로 잘라서 판에 그대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도안은 아주 손쉽게 끝입니다 이제 클레이로 돌바닥을 채워줄 차례인데, 아까 바닥에 그려놓은 육각형 도안을 안쓰기엔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이 디테일해 보이도록 육각형 모양에 맞춰서 바이드를 만들어줍니다. 가위가 끝나면 다음은 돌바닥을 할 차례입니다. 아까 높이를 인위적으로 높게 붙였던 곳을 기준으로 클레이를 덧붙여가면서 돌바닥을 만들어주고 바닥에 클레이를 붙일 땐 피자 더우처럼 밀대로 아주 얇게 펴서 높은 턱에 맞춰서 그대로 덮어줍니다. 물론 이 높은 턱이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반대쪽도 한번 덮어주고 이 돌바닥에는 굵직한 선들이 몇개 있기 때문에 면발같이 만들어 놓은 클레이를 나란히 정렬해 장식을 해줍니다. 여기 바닥 타일은 아까 클레이를 얹어놨던 바닥에 도구로 일정한 간격에 홈을 내줍니다. 저 타일 한칸한 한 칸이 바로 우리가 사지게 해놓고 대기만 줄장시키는 챔피언들의 대 그리고 흔히 말해 이자라고 하죠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이자 토큰을 올려놓는 장소도 따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위에 토큰 같은 건안 올려놓냐고요? 저도 완성하고 나니까 깜빡했네요 그러니 그냥 무이자로 게임하는 걸로 치죠 이어서 챔피언 대기석 아래에 석판도 아주 각진 모양으로 붙여놨습니다 석판의 기능은 딱히 없어요 그냥 디자인이죠 여튼 이렇게 날개 같은 석판이 끝나면 양쪽 모서리에도 석판처럼 각진 모양으로 토치가 있는 석판을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원래는 토치에 나오는 불도 LED로 해보고 싶었지만 이번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재료도 클래식하게 가져왔 오늘의 핵심 재료 코르크 클레이입니다 보통 디오라마를 만들 때 흙을 표현하는 정석의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코르크 클레이는 바닥에 깔아주기만 하면 복잡한 공정 없이 쉽고 간편하게 흙바닥이 됩니다 여튼 이걸 윗면 옆면 가릴 것 없이 빈틈만 보인다면 전부 다 덮어주고 잘 마를 수 있도록 반나절 정도 자연건조 시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석의 방법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죠 먼저 화면에 보이는 이건 파슬리가 아니라 코르크 파우더라는 거예요 왜 헷갈리게 양념통에 담아놨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걸 쓰기 위해 물과 풀을 섞어 물풀을 만들어주고 바닥에 바른 다음에 이렇게 파우더를 솔솔 뿌려주면 됩니다. 흙바닥을 만드는 방법도 장석은 저렇습니다 다만 지금 뿌리는 내용물이 코르크 파우더가 아니라 진짜 모래나 디오라마용 모래로 대체되어야죠 바닥에 잘 고정되도록 골고루 뿌려주면 간단하게 끝입니다 육안으로 보이다시피 점점 딱이 녹지로 변하는게 보이시죠 그리고 돌과 흙 사이의 틈새는 이런 스펀지가루를 사용해 작은 리끼나 풀을 표현하면 됩니다 이런 디오라마용 재료들은 네이버 쇼핑이나 화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니 나중에 배경제작할 때 한번 써본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런 갈대같은 풀도 몇개 얹어주면서 자연환경을 잘 조성해주시면 녹지화 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때요? 재료만 있으니까 이런 디오라마도 어렵지 않죠? 하지만 작업이 끝난 뒤에는 이렇게 바닥이 봄날에 황사가 뒤덮은 것 마냥 가루범벅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정리하기 편하게 여러분들은 바닥에 비닐이라도 깔아주세요 그리고 돌로 되어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색조화장을 사용해 좀더 낡고 오래된 느낌을 주면서 배경과 잘 동화시킵니다 그리고 배경이 초록초록하지만 잎사귀 같은 것이 적어서 뭔가 심심하잖아요? 이럴 땐 구석진 부분에다가 클레이로 잎을 만들어서 하나씩 붙여주는 걸로 아주 클래식하게 작업했습니다 이거또 원래는 디오라마용 재료를 써도 괜찮지만 주변에 이미 녹 지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클레이로 만들어도 이질적인 인상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너무 초록초록해서 색감이 볼맛이 안다니까 나뭇잎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클레이로 꽃들을 만들어 줍니다. 꽃의 색은 너무 알록달록한 건 비추입니다. 색이 너무 많으면 기본적으로 구려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체스판 모서리에는 이렇게 토치가 불타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LED 없이 아주 클래식하게 가기로 했기 때문에 클레이로 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먼저 빨강과 노란색 클레이를 어느 정도 섞다 말고 뼈처럼 길게 늘여놓아서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기만 하면 불이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합니다. LED는 보통 2-3시간 걸리는데 얘는 한 1-2분이면 끝나니까 아니 이렇게 쉽고 간편한 걸 여태 왜 안했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불은 반짝거리고 타오르는 맛이 있어야 제맛인데 막상 보니까 시각적인 깊이가 뭔가 다르더군요 여튼 이렇게 불까지 하면 롤토체스판은 끝입니다 근데 뭔가 팥대기 하나만 있으니까 좀 허전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만들었던 아우신 피규어를 갖고 와서 놨는데 무슨 보스 몬스터 마냥 크기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러니 이 사이즈에 맞는 꼬마 전설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전설이들 종류가 뭐 있나 찾아보니까 종류가 엄청 많아서 결정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이 클래식이 주가 되는 만큼 꼬마 전설이도 두둥둥장의 그 녀석을 만들기로 했죠 동그랗고 검은 몸뚱에 하얀색 배판을 만들어서 이 앙증맞고 째까한 다리와 부담스럽게 귀엽고 큰눈통자를 붙이고 원뿔 모양의 부리만 붙여주면 뭔가 미국 애니 어드벤처 타임에서 본것 같은 그런 녀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팔과 그러지 않은 팔을 각각 붙여주고 어깨방어구와 머리방어구만 해주면 끝입니다 드디어 펭구를 위한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엔티크한 돌바닥과 넓고 쾌적한 마당에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져 있고 난방 잘 나오고 편의시설까지 잘 갖춘 아주 좋은 집이네요 이쯤 되면 펭구에게 새집이 생긴 소감 한마디를 물어봐야겠군요 새집은 마음에 드니 펭구야이 넓은 집에 저 혼자 있는 건 싫어요 너무 외롭지 않게 친구도 같이 만들어주세요 이런 배은망덕한새 <목소리> 아, 펭구랑 이야기 잘 나눴습니다. 우선 오늘의 작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다면 새로운 롤소체스판이나 새로운 꼬마 전설이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죠.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